누군가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엄물려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 학교 교육에서는 자본가들을 양산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본가들은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경제 하부구조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 과정에서는 돈 공부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존 교육에서는 노동자들, 노동자들을 얼마나 양산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눈으로 보면은 어떤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의 어떤 행복이나 어떤 유택함, 자, 생활의 질, 윤택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이라는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구성을 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 작가 이종섭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거 자,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직장인이 돈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구조를 바꾸고 생산 시스템을 내가 직접 운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을 그 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게임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져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중 스포츠 중에 야구가 있죠. 예전만은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연간 700만명 가까이 되는 총 관중수가 이걸 입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 스포츠이긴 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룰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구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과 그 룰을 제대로 알고서 그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주체들을 보면 네, 이 삼각형의 비유를 해보면 노동자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어요 대부분이 꼭지점마다 각각의 주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월급을 받는 이제 노동자들은 자 직장인들은 이 경제 하부 구조를 떠받들고 있죠 자 이건 시대가 변해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업물려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 학교 교육에서는 자본가들을 양산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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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라는 구성원이 모여 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것들이 모여 가지고 회사라는 것들이 모여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구성을 해요 경제신문에 섹션 란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기사를 딱 한두 개만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기사가 날 겁니다 절대 개인 어떤 직장인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라든가 혜택이 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는 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신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식이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깎아내려지고 그거를 판걸름 내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기를 하고 그 내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 주가를 보면 투자자가 아닌 이상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오르는 거는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눈에서 보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등락을 하는 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직장인, 노동자는 회사하고의 어떤 일대일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등락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결국에는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는, 직장인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의 일부인 거죠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는 결국 비용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는 노동자한테 지급되는 월급을 줄여버리면 회사의 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세이브는 할수 있죠. 하지만 개인의 어떤 복지나 혜택을 늘려버리면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한 공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개인과 어떤 회사는 결국에는 위닝 관계가 아니라 제로섬 관계일 뿐이에요. 물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오너 입장에서 개인의 어떤 복지나 혜택을 더 늘려줄 뿐이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가지고 직장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거내 생계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완전히 수탈 대상인 거예요. 노동자는. 노예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노동력을 내가 빼앗고 그 노동력을 내가 자본삼아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노동자들 자체가 일도 하면서 돈도 쓰게끔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자본주의 체제가 규모의 경제고 대량 생산 체제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소비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가 멈추게 돼 있었어요. 자, 자본주의가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누군가가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헬리포드 대량 생산 체제를 완전히 완비했던 그헬리포드가 2달러에 불과했던 노동비를 두배 아,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올렸었죠 2달러 초반에서 5달러까지 임금을 상승시키고 그들이 소비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3개월 4개월치 월급만 모아버리면 그 노동자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유명한 최신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연봉 3천만원 받던 노동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6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났지만 이 자동차나 사치품을 계속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체됐죠. 자본주의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가 주춤하다 보니까 도입된 마케팅과 광고였죠. 굳이 내가 이걸 사지 않아도 되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이것들을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홍보가 들어가고 마케팅이 들어가고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막 사치품, 호사품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 명품 마케팅이라는 거, 자, 이 허울 좋은. 껍데기에 둘려 쌓여가지고 마케팅의 어떤 전유물이 됐죠. 소비를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대출입니다. 물론 저도 대출은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양날의 검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개인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시스템 밖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자, 이걸 법으로 강제해놨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으면 굉장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주식회사와 은행이 그 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더라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또 너무 적게도 주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시스템에서 소비자로 왔다갔다 노동자와 소비를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꾸리고자 했던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시스템 자체가 개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내가 시스템을 만들던가 이 구조를 탈피를 해 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던가 자 이렇게 했을 때만 어떤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최소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10년을 했고 아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3년 동안 제 회사를 두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비를 했고 지금은 또 독자적으로 교육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일하는 곳의 구조를 면밀히 볼 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현직에 있을 때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서 배제될 때 내가 마음이 바빠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거 또다시 그냥 생계에 내가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을 때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갓난아이가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 의세가지 꼭지점 중에 주식회사 은행 자 노동자 자 노동자 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사는 거 내가 만족을 한다면 괜찮겠죠 하지만 내가 탈피를 해서 무언가 이루겠다면 내가 은행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회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된다는 건내 스스로가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자도 될수 있을 것이고 내 사업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가장 무서운 말이 어, 꿈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이 이룰 꿈의 일조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동기부여받고 공부하실 분들은 하단 카페에서 어, 스터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